냠냠. 예. 물다 먹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웃음> 음. <웃음> 음. 김차. <웃음> 맞아용. 하이, 하이. 예 지우입니다. 지우에요. 네, 다들 안녕. 좋아요, 좋아요. 자, 삼천분. 네. 추하. 좋아요. 네, 오랜만이네. <웃음> 네자 저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나요? 네 이제 괜찮아요 네 이제는 안 아프죠? 네 잠깐만요 지금 정은이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고마워 라고 보내고 잠깐만요 신나는 이모티콘 하나 됐다 아싸 자 갑자기 <웃음> 자 그러면 교수님 몰래 듣고 있다고요? 허, 허, 지금 다들 그쵸 학교나 문자 보냈어 다들 아까 제가 팹 했잖아요. 오늘 뭐 했으면 좋겠냐, 무슨 얘기 했으면 좋겠냐, 그쵸? 근데, 고민 상담도 있었고, 뭐, 제, 그래서? 음. 아, 그럼요. 커버 사진 안경? 커버 사진 안경은 어제예요. 어제 안경을 샀거든요. 어제 저항정을 산건 아닌데, 저것도 마음에 들어서 찍었는데, 뿔테를 샀어요. 네. 뿔테 사진도 다음에 보여달라고요? <웃음> 근데 그거는 이제, 문이 너무 작아질 텐데. 음.. 사실 안경을 좋아하는데 안올 어울리... 자꾸 엄마한테 전화가 오네? 아이.. 딱 시작하자마자.. 브이앱 중! 예요! 브이앱 중이에요! 음성 메시지 좀 남길게요 엄마한테 아 진짜.. 엄마 저 v 이앱 중이거든요? 네 그거 보실 거면 보시고요 저는 잠깐만요 네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안경 킹 받을 때는이 뭐예요? 어? 왜 끊기지? 어저 완전 빠른 LTE 어 카톡 안 와요 지금 방해 금지 모드 응? 시작하자마자 끊겼다고요? 왜지? 잠깐만 다시 해볼까요? 어? 무슨 일이지? 끊기는 이유가 뭐지? 오잉? 전화 전화왔을 때 때문에 잠깐 끊긴 것 같대요.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 안 끊겨? 에이 엄마 다시 전화만 안 들었고. <웃음> 지금은 괜찮다고? 좋아 <웃음> 잘 들린대요 지금은 다행이네 에? 끊긴다고요? 왜? 응? 아니요 전화 안 왔어요 지금은 전화 안 왔는데 오 안돼 어머 나도 끊기네 어머 댓글이 왜 멈췄지 어머 아우 이거 이상하네? 뭐지? 저 지금 엘틴인데? <웃음> 걱정? 마 진솔이 왔다고요? 진솔언니 어디있어요 <웃음> 진솔언니 어디있지 영상은 지금 안돼요 영상은 될때 할게요 가능할 때 지금은 불가능해서 와이파이 와이파이 버퍼링이 심하다고? 왜 그러지? 방해 금지 모드는 진작 해놨죠 근데 이제 그 엄마 아빠는 즐겨찾기가 돼있어서 전화가 엄마한테 왔었던건데 두번 끄고 다시 키라고요음 저 점심 오늘 점심은 이삭토스트 먹었습니다. 어쩌다가 이삭토스트 유튜브에서 봤는데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져서 시켰어요. 근데 최소 금액이 너무 높더라고요. 은근 혼자 먹을 건데 두세 개는 시켜야 두 개에다가 뭐 음료 두 개를 시켜서 제가 혼자 먹던지 제가 그래서 아이스티랑 뭐를 시키려그랬는데 아이스티는 이따가 제가 나갈 때보온병에 넣어서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얼그레이 핫을 시키려 했는데 하, 그냥 뭔가 토스트 세 가지를 뭔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골라 먹었죠. 최 토스트는 햄치즈 토스트. 그게 간단하면서 엄청 맛있고 고원이도 왔다고요? 아니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지? 고원아! 거기 있다면 당근을 흔들어라 네, 언니. 진솔 언니도 안 보이는데? 이상하다. 두 개로 봐야겠다. 지금 패드도 있어서 패드로도 한번 언니랑 고은이를 찾아봐야겠지. 고인데 어머 뭐머내 거다. 어머 내 거다. 두 개로 봐야겠다. 지금 헐, 죄송해요. <웃음> 자 소리를 꺾고 고은 목소리 출연. 맞아요. 고은이랑 같이 있거든요. 에이 언니 말하지 말라니까. 아이 괜찮아. 어차피 오비들 <웃음> 그지. 아이 그래도요. 응? 안녕 다들 뭐 하시나 진솔언니 뭐해요 진솔언니 다들 각자 뭐 하시나 응? <웃음> 지금 회사에서 웃참중 그냥 시원하게 웃어버려요 그냥 왜 웃냐 하면 갑자기 기쁜 일이 있다고 하고 책상을 팍 치고 나가버려서 휴게실에서 잠깐 듣고 있어요 아 제가 짱구를 봤거든요 그넷땡땡스의 짱구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아이들의 톰보이 뮤비 봤나요? 네 봤어요 진짜 어우 재밌던데요 어 갑자기? 아네 하여튼 제가 또 이게 두서없이 요리저리갈래길를 자꾸 튀는데 하여튼 그 짱구를 봤는데 너무 추억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짱구를 보다 보니까 그 성우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어때요? <웃음> 검미선 너무 무서워요! 죄송해요. 이것도 얼굴이 안 보이니까 할수 있는 성대모사인데 이게 만약에 얼굴이 보이는 브이에비었으면 얼굴 엄청 뭉개지는 성대모사거든요. 퉁퉁아! 이거랑 퉁퉁이 엄마랑 짱구는 얼굴이 망개지더라고요. 와 이거 코로나 걸리니까요. 이게, 와, 이게 아 <웃음> 이게 우미크론 걸리니까 목이 한 10분만 써도 나가요. <웃음> 큰일났네. 그래서 최근에 지켜줄을 촬영을 했는데 이게 목이 나와가지고 계속 아 이렇게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 빨리 이게 다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걸리시면 안 됩니다 <웃음> <웃음> 짱구야 나랑 롤러코스터 탈래? 너무 무서워요! <웃음> 죄송해요 이게 혼자 있을 땐 이러고 놀더라고요. <웃음> 맞아. 나도 확진났는데 노래 안 불러줘서 맨 처음에 알았어. <웃음> 맞아. 노래가 진짜 30초 이상을 못 불러요. <웃음> 이게 내가 이 후유증이 오래가는 건가? 기침도 계속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진짜 열도 다 내리고 몸살기도 하나도 이제 없고 <웃음> 콧물 콧물도 나고. 아 이게 진짜 한번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우리 오빛들, 감지하시도 조심하세요. 현진이한테 좀 배워야겠다고? 뭘? 현진이 뭐 해요? 지우야, 따뜻한 물 마시는 놀이 할까? 따뜻한 물 진짜 저 걸렸을 때 진짜 따뜻한 물 한, 어, 몇백 번을 끓여먹었는지 몰라요. 우엉차가 목에 좋다 해서 우엉차 먹고, 뭐, 도라지차가 좋다 해가지고 도라지를 시켜야 되나 막 이러고. 야, 냄새는 맡아줬던 것 같아요. 식감? 아, 뭐 미감? 미각도 일... 이었던것 같지도 않고 너무 맛있게 먹어서. 현진이 요즘 성대모사 잘한다고요? <웃음> 웃기다. 현진이 뭐하지? 현진아. 현진이 지금 잘 텐데 현진아 지금 뭐하니? 진솔언니랑 고은이도 지금 있다 했죠? 뭐하지? 채원아 뭐하니? 진솔언니 진솔언니 뭐하니? 팹하던다고요 팹? <웃음> 전화하자 다 보내... 어! 현진이 답장 왔다 뭐하는지 사진 헐 누워있네요 현진이 누워있는 사진 찍어 보냈어요 전화하자 야 전화하자 v 이앱중 네가 그렇게 성대모사를 잘한다고? 아, 전화 걸면 안 돼. 그러니까 보이스톡을 걸겠습니다 자, 너무 크게 들리면 얘기해 주세요. 들려요? 어?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해? 아, 꿈의 집, 꿈의 집. <웃음> 나 지금 브이앱 중이야. 어그래 어디, 어, 어디 회사야? 언니, 아니? 근데, 그, 브이앱 중인데, 보이스 브이앱 중이야. 그거 화장을 못 해가지고. <웃음> 야, 아... 너, 성대모사 그렇게 잘한다며? 잘하지. 해봐, 뭐 하니, 요즘? 아, <웃음> 성대모사 뭐 하냐고? 어, 뭘, 뭘 밀고 있어? 그냥 밀고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뭐, 다 잘하니까. <웃음> <그냥> 하다 보면. 현진아, 노을정! 둥둥아, 그만 좀 놀아, 몽! 퉁퉁아! 그럼 뭐야 언니 이 l 에서 뭐해? 나 지금? 응 놀고 있어요! 언니 짱구 잘한다! 너무 무서워요! 우와! 대박이다! 짱구야! 현진아! 야 빨리 도라이몽 다시 해봐! 도라이몽한테야도라이몽이랑 퉁퉁이 엄마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오늘 텐션 좋네 그치 너무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노는 게 재밌어졌어 이렇게 나 짱구 보면서 짱구 성대모사 하고 있었다니까 <웃음> 그러면 상황극 한번 해보자 맞아. 나한테 5분만 내줘 알았어 뭐 자면 안돼음그까 돼. 그러니까 너는 도라에몽인데 이제 내가 퉁퉁이 엄마야 그러면 퉁퉁이 엄마랑 도라에몽이랑 퉁퉁이를 찾는 거지 근데 이렇게 음. 하는 거야 자 너가 먼저 얘기해 <웃음> 어머니라고 해야 되나? 퉁퉁이, 퉁퉁이, 퉁퉁이 어머니? 퉁퉁이 엄마 <웃음> <웃음> 어머니, 퉁퉁이가 사라졌어요 어머. 그러게 말이야 퉁퉁아 아유, 엄마, 왜 이렇게 찾아요 친구 오빠 누구게 <웃음> 마지막 <웃음> 언니 어? <웃음> 정말 언니는 <웃음> 음, 미안해 아니, 대단해. <웃음> 왜? <진짜요. 웃음> 야, 근데 <웃음> 내가 이거, 야, 우미크론 걸리고, 목이 이거 한 번만 하면 간다. 나 원래 퉁퉁이 엄마 한 10분 가능했는데, 아, 아, 이거 퉁퉁이 엄마랑 퉁순이 하면 바로 나가네, 목이. 퉁퉁이 엄마, 나도 하고 싶어. <웃음> 해봐! 퉁, 퉁, 퉁아 아니, 이렇게 시작해야 돼. <웃음> 밑으로. 퉁부터 시작해야 돼. 퉁부터.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복싱을 사용해야 돼. 복싱을 한번뿡 눌러봐, 네가한 번. 퉁, 퉁아! <웃음> 뚱인데요? <웃음> <웃음> 야, 그런,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뭐지? 전화할 때처럼 퉁, 퉁아를 올려. 퉁, 퉁아! 퉁, 퉁아! 아니, 뚱뚱이 아니라 퉁, 퉁아! <웃음> 언니 자꾸 퉁퉁하니까 모퉁이 김밥 샀데 그니까 진짜 먹고 싶다 같이 멸추 김밥 음뭐 먹었어 언니? 나는 이삭토스트 3개 시켜먹었어 3개나? 응 지금 오빛들이 <웃음> 계속 웃고 <웃음> 어? 있어 둘이 뭐하냐고 대환장 파티라고 <웃음> 나는 대전골 어제 시켰다가 남은 거 먹었어 아 진짜? 음. 야 맛있겠다 맛있었어 그 알찜도 어딘지 나한테 링크 좀 보내줘 아이찜? 응. 음. 맞다, 맞다. 그거 맛있어 보이던데. 알았어. 알겠어. 야, 푹 자라. 자는 시간이었지? <웃음> 누워있더라. 알았어. 음, 좀 부었대. 잘 자. 뿅. 네, 자, 이렇게 현진이는 꿈나라로 갔고. 음. 하수영, 아, 오늘 좀 아쉽다. 내가 지우를잘 알아서 그런데, 유. <웃음> 누가 하수영 언니 성대모사 했네? 아을 밑에서부터 퍼올려야 되네. 맞아요. 퉁퉁아! 이렇게. 아, 퉁퉁아! 이렇게. 이게 아이돌이나고요 응? 아이돌이죠. 퉁퉁아! 죄송해요. 목소리 너무 크게 말리면, 걸, 그, 뭐야. 들리면 알려주세요. <웃음> 음 폭풍같다 진짜 멤버들 얘기네 낮잠도 자야하고 현진이는 이제 밤낮이 저희랑 달라요 근데 지금 이제 전화를 받아준 게 다행인 거 다들 멤버들 성대모사하네 텍스트로 <웃음> 뭐지? 데니스님께서, 언니,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25, 21은 희도와 유림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브들이 너한테, 너한테 거짓말했어. 응? 저가 그거를 안 봐가지고, 3, 4화까지 봤거든요? 4화? 포켓몬빵 찾았어, 추야? 나도 먹고 싶어요! 포켓몬빵! 제발 팔아주세요. 아니 어딜 가도 없어요. 어딜 가도 그 초코빵 좀 엄청나게 많이 출시해줄 수 없나? 그 초코빵이 진짜 아니 무슨 화석 발굴 수준이라니까요. 다들 드셨어요? 음? 아 포켓몬빵 그래서 그 다들 재출시를 원하더만요. 재출시가 아니라 대량 생산? 포켓몬빵 10개 삼. 누구예요? 와.. 재력자다 나 때는 700원 했었는데 요즘엔 1500원인가 하던데 초코빵 2 0개 있다고요? 와 진짜 부자다 뽀띠뽀띠 실도 거기 띠뿌 띠뿌 그 무슨 실도 있잖아요 그 안에 같이 저 맨날 그 놓았 뭐야 모았었는데 내가 블록베리로 보내 줄까? 뮤도. 어. 허. 헐. 격리 중이라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 아우, 빨리 나와야 되는데. 띠부띠부띠부띠부띠띠부띠부실 옵션입니다. 선택하세요. 아무것도 안 16년만에 재출시됐다는데 언니, 06년, 06년에 년 06년도에 포켓몬빵 먹어봤어요? 이랬는데 어, 저 학원 갈 때마다 먹고 끝나고 먹고 집에 갈때 하나씩 사가고 이랬죠. 저는 초코빵밖에 안 먹었어요. 1개 12개 샀는데 다 중복. 까비. 희진이가 말한 게 사실이네. 뭐요? 희진이가 뭐요?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한다고 띠뿌띠뿌실이에요. 아, 오케이. 이걸 알아도 계속 헷갈려요. 그두 글자만 있는 건 헷갈려요. 저밥 먹어요. 라는데요, 채원이. 목소리. 들려줘 부앱 중. 배고파요. 전화해야지. 진솔 언니다. 진솔 언니는 배고파요 오고 채원이는 밥 먹어요 왔어요. 자. 여보세요. 언니, 브앱 중이거든. 알지? 언니 왔었어? 네. 언니 근데 댓글이 왜나안 보이냐? 초반에 다 왔다가 계속 듣고만 있거든. 그래? 그래서 지금 언니 배고파? 네? 어. 밥을 안 먹었어? 당연하죠. 어, 난 이삭토스트 시켜먹었는데. 배고파, 배고파요. 아, 좀 추천해 주세요. 아점 추천해주세요. 아점? 내가 봤을 때는 아점이면 이제 첫 끼는 솔직히 말해서 밥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자탕 어때? <웃음> 너무 거한 거 아니에요? 오잉? 그게 뭐가 거하죠? 아 뼈장국? 어 뼈장국도 괜찮고 아니면 베트남 쌀국수 어때? 음... 왜잉? 왜? 왜? <웃음> 맛있지. 아니면 좋아하다. 뭐라고? 좋아요. 좋아요? 네. <웃음> 음. 너왜 계속 전화 돌리는 거야? 너? 아니 팬들... 이게 내가 아까 사실 성대모사 했거든? 다 <웃음> 들었어, 다. 그래? 별로야? <웃음> 아니, 500분들 해보니까 응. 응. 또 전화를 다 돌리면 또 지윤 목소리한테고 싶어. 전화 그만해. 에이, 하려더라. 뭐래? 아니요다 좋아해야지, 우리 다 좋아하지. 안 하면 전화하라고 하.. 한 뭐야? 안 하면 전화를 하라고 하고 음. 하면 전화 그만하라고 하고 진짜 맨날 뭐라 그래! <웃음> 누가 그래? 누구 를 <웃음> 그래? 누구야? 맨날 뭐라 그래 맨날! <웃음> <웃음> 언니가.. 언니가 서운했네 누구 몇 명한테 서운했나 보네 진돌이 화났어래 <웃음> 그리고 또두명만 전화거면 두명만전화걸어서 그만하라고 하면 또왜두명만 하냐고 또다 걸어 그러면? 어머 진짜? <웃음> 에이 상황마다 다, 다 다른 거지 뭐그지 맞아 아유 이해해주세요 우리 좀그중 11명 다 걸면 예? <웃음> 좀 넘게 해야됩니다 상담 <웃음> 센터도 <한 웃음> <세트도> 여... 아니고 <웃음> 아이고 누가, 누가 그랬니 화나서 말 점점 더듬는 것 같다. 이러네. 급발 진돌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맞아요. 내가 말을 못 웃겨. 아 언니 그래서 밥을 아직도 안 먹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3시인데 지금 3시 반. 제가 <웃음> <저> 1시에 일어났어요. 아휴나 <웃음> <웃음> 오늘 진짜 일찍 일어나서 밥 많이 먹었는데. 몇시로왔어나 <웃음> 9시. <웃음> 대박이지. 나좀 맨날 늦게 일어나 미쳤어. 괜찮아. 뭐 일곱 시에도 일어나서 써나는 밤. 응. <웃음> <웃음> 음. 그래 얼른 빨리 밥 시켜 먹어요. y p 알았어. 끝내. 이따 봐. y p 오이. y p 어 채원이가 좋아요라고 했는데 어, 우비들 혹시. 멤버들 목소리 듣는 거안 아, 싫죠? 왜 좋아야 되는데? 괜찮아? 알겠어요. 채원이까지 딱 하고 저희 진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키키키키키키키 죄송해요. <웃음> <웃음> 진짜 너무 좋아. 야, 왜 전화 안 받냐! 난 좋아한데, 아직 시작 안한 거였어. 기분이가 많이 좋아 보이는데. <웃음> 오랜만에 만나니까. <웃음> 지우야, 목 아껴. 아, 목은, 근데 이렇게 하다가 또 돌아와요. <웃음> 세바스찬.. 헤이 hey, 세바스찬 공주! 아니 왜.. 야 좋다 그랬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화장실이었어? 아니에요 방금 무슨 오류 났다고 그렇그 떠가지고 오. 그래가지고 몰라요 갑자기 막 나가졌어요 아니 공주.. 공주 오지게 튕긴다고 댓글에 <웃음> 원래 그렇게 해줘야죠 그치? 이제 아.. 얘 튕기네 하고 오. 좀 관심 갖고 오. 저의 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진짜 끊을 뻔했어. 아 자나 보다 하고. 아이였어. <웃음> <웃음> 야 진솔 언니 밥안 네. 먹었다는데 너밥 언제 뭐 먹었어? <웃음> 어? 네, 지금 먹고 있는데? 뭐? 볼까? 저는 콩나물 어. 불고기, 콩불. 헐. 어 진솔 언니한테 연락해봐. 어, 아니 저 요즘 요리 조금씩 도전하고 있잖아요. 어, 진짜 네가 했어? 제가 만들었어요. 와 네가 만들었어? 대박이다. <웃음> 대박이다. 와, 너가 <웃음> <와서> 했다고? 진짜? <웃음> 와. 뭐,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요. 다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나 콩불 나 진짜 좋아해. 그러면 나중에 콩불 먹으러 와요. 아니, 나좀 어려운 거. 뭐, 나 랍스타 쪄줄 수 있어? 손질해서? 랍스타야. <웃음> 응. 언니가 랍스타를 들고 오면은. 오. 나 멋지든 삶든 해볼게요. 어, 진짜? 네가 진짜 한 거야? 콩불을. 진짜로, 진짜? <웃음> 이렇게 드에단정도야 <못 믿을>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콩나물 따로 찌고, 뭐, 불고기 따로 볶고 섞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화재 경보기안 울렸나는데? 아, 다행히도 불을 안 내고. 응. 제가 백종원 선생님 그 유튜브 보면서 했거든요? 어 근데 완전 핵, 간단. 아, 간단해? 네, 진짜 만들, 만들 수 있을 정도. 아, 그래서 아직 먹진 않은 거지? 지금 한 한두 입 먹었어요 어때? 맛이? 정말 맛있죠 <웃음> 진심이야? 어, 어 그래. 정말? 다시다 많이 넣었어? 다시다 그런 거안 넣었죠 오야좀 한다잉 음뭐 그냥 좀 하죠 이제 야 그러면 집밥 콩선생으로 하나 콘텐츠 해라 <웃음> 괜찮은데요? 그치? 유튜브 <웃음>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자 요리하는 거, 여진이랑 대결하는 거 어때? 여진이랑요? 응. 비비언이랑 여진이랑? 아, 어, 음. 그건 뭐 모르겠고. 응. 괜히 음, 빼네? 네. <웃음> 언니 밥 먹었어요? <웃음> 나는 이삭 토스트 시켜 먹었어. 너무 갑자기 토스트가 땡겨가지고. 아, 어, 맛있겠다. 그치. 근데 그거 최소 금액 때문에, 아, 다음에는 시키면은 그 여러 개, 말해유 아예 그냥 모아서 시켜버리게. 그니까 러 그거 한 다섯 개 시켜야 되지 않아요? 어, 12,000원이 최소 금액이야. 너무 비싸요. 그니까. 러 어. 아, 어, 정말? 이삭 선생님 좀 내려주세요. 진짜 한 8,000원? 응, 음. 8,000원? 4,000원? 5,000원? 아, 좀 그거는 좀 손해인가? 응. 좀 아, 좀 그래. 좀 하나에. <웃음> 그래? 일단 한번 이렇게. <웃음> 야, 고원 레시피 해가지고 고파 레시피 하래. 아, 어, 네임이 약간 별론데? 그래? 아, 별로래요. 아, 배고파? 응, 배고파. 어. 야, 재밌겠는데? 야 하나 진짜 찍어봐. 찍고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찍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찍어서 나온 결과물에 꽃무늬 잠옷 입혀있는 거아니야 지금도 입고 있어요 언니 야나 그거 다 빵꾸나서 버렸어 내가 그 브이로그에 찍었던 그 그것도 응. 다 빵꾸나서 버리고 그거 다시 그 가야 돼 시장 아니 언니 저 지금 그거 입고 있어요 언니 그 아시아에 그 하늘색 꿈을꿨던거입던데어 알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거 나 빵꾸났다니까 핑크 버전 오. 빵꾸났다고요? 어 그게 빵꾸났어 아 어,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 예쁜데야? 그거 다시 어. 어디서 샀지? 그러니까 산 대를 다시. 응. 저도 지금 몇 개는 빵꾸 났거든요. 오. 너무 막이 부어가지고. 오. 그래서 장만하긴 해야 돼요. 야 다음에 너 나랑 꽃무늬 잠옷 사러 가는 어. 거 가자. 아 이게 그냥 다. 좋아 어, 좋아. 꽃무늬 잠옷 팸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 사러 갈사람들 <웃음> 모아가지고 한번 가자. 한 번에 좀 쟁여놔야 될것 같은데 그니까 러 너무 편해 진짜 이거 다 그래 맛있게 먹어 콩나물 그래요 응 음, 안녕 네, 바이 음. 응. 응. 응. 응. 네 다들 지금 밥때라가지고 아, 해주가준 섹시 잠옷이요? 아휴, 그거, 남사시러워가지고, 그냥. 멤버들 앞에서 많이 입었죠. 근데 이게 예쁘고, 이게, 아우, 이게 예쁘고 하긴 한데, 이게, 아유, 섹시하더라고요. 저는 아니지만. 그 잠옷 자체가, 하하. <웃음> 네. 잠옷을 어깨게 입으면 빵꾸가 나니, 지우야. 아니, 그게 면이에요. 그냥 면. 그게, 순면이에요. 그냥 순면. 그래서 그 박음질한 데가 빵꾸가 났나? 그냥 면이 빵꾸가 날 정도면 저는 아니죠. 그렇게 안 입죠. 잠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주무시나 봐요. 다 빵꾸가 아닙니다. 네, 제가 좀 뒤척거리긴 한데 많이. 자, 오늘은 전화를 여기서 그러면 약속대로 집에서 축구한바나나 <웃음> 아니에요 애기들이 입으면 빵꾸 잘나던데 자면서 안무연습 예. 근데 진짜 그 꽃무늬 잠옷 중에서도 저희가 샀던거 중에서도 진짜 신축성이 잡고 있는 게한 10cm밖에 안되는데 진짜 50cm까지 늘어나는 신축성을 가진 그런 잠옷이 있었어요. 진짜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지켜주 브이로그 때 보여드렸던 그 하늘색깔 꽃무늬 잠옷이 빵꾸가 나왔었고 그래서 그걸 안타깝게 아 잘라서 입어야 되나 했는데 버렸고요. 멤버들이 빵꾸 났다고 알려줘가지고 방귀 끼면 빵꾸 난대요. 들켰다. 그래서 빵꾸났네. 이러는데. <웃음> 아이, 참. 츄님 덕분에 즐겁게 밥 먹었어요. 웃음, 웃음. 히히. 쉬는 동안 충청돈 말 많이 쓰나봐. 제가 사실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사투리가 나오는 영화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랑 전화할 때 갑자기 막 그 영화에서 나왔던 사투리, 그 영화에서 나왔던 지역의 사투리가 막 나오고 그랬어요. 이유? 이건 충청도지만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때 봤던 영화가 퍼트맨이었나 아닌데 퍼펙트맨이 아닌데 뭐였지? 아, 무슨 맨인데? 아그 조진웅님 나오는 거였나? 아, 조진웅 님이 나오시는 영화였거든요. 퍼펙트맨 맞네. 2019년도 10월 작품인데, 그걸 보고 보니까,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현빈 님이 찍으신 영화도 보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사투리도, 그걸 제가 보면은 그게 하루 정도, 하루에서 3일 정도 습득이 되어버려요. <웃음> 그게 남으면 안 되는 건데 <웃음> 그 이후에도 남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는 뭘 봤었지? 막 공조 공조 봤을 때 공조 지역의 사투리를 제가 썼을 거예요 그게 북한 사투리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공조 봤었다 또 제가 사극 영화를 또 보면 막 사극 종 사극 종류의 그런 느낌이 그 사투리, 제가 진짜 재밌게 보나봐요. 한 편을 볼 때. 근데 또 제가 엄청 집중해서 막온 신경을 쏟아서 보기 때문에 이게 영화나 이런 걸 제가 진짜 신중하게 골라보거든요. 자주를 못 봐요. 자주 못 보고 그냥 이건 진짜 꼭꼭 봐야지 이렇게 한 진짜 3개월, 6개월 다짐한 걸 그때 딱 골라서 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려는 거야. 이렇게 사투리를 연마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막 이렇게 다막 진짜 몇십 개 국어를 했으면 좋겠다. 추 이제 추아트 하는 거 지겨워요? 이러는데 아니요, 저는 추아트 하면서 밥을 씹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게 걱정이죠. 쟤는 맨날 추아트 써먹네 이렇게 하실까봐. 그래서 눈치 보는 거예요. 저는 행복합니다. 추아트한테 진짜 밥 사고 싶어요. 김지우의 김은 평양의 김씨인가요? 아닙니다. 지우도 영계국어 되어가나? 맞아요. 저 진짜 여러 개 섞이다 보니까 이게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레슨을 개인으로 한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레슨... 이 전화 왔네? 저 전화 와가지고 한번 비비언니 목소리 듣고 싶으세요? 잠깐만요. 비비언니야 됐지? 언니가 전화가 왔기 때문에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언니! 어. 나 브이앱 중인데 언니 전화했네? 뭐 해? 아, 진짜? 브이앱 중이야? 응, 어, 모르고 전화했어? 어. 헐, 진짜? 언니 뭐 해? 나. 뭐. 응나 화장하고 있어. 왜 어디 가는데? 나 오늘 중국 친구 만나러 가서. 헉, 진짜? 응.헐 그러면 아나 이따가 그춤 배우러 그 회사 가는데 언니 그러면 그때 그때 그 회사 가서 같이 놀수 있나? 회사 와서 같이 볼수 있나? 밥밥 밥 먹자. 어. 밥 같이 그 친구랑 해줄... 먹지. 응. 아 그래. 알겠어. 음, 회사가안갈것 같아. 오늘 좀 멀어서. 맞아. 아우,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뭐 밥은 먹었슈? 밥 먹었어. 방금 먹었어. <웃음> 진짜? 뭐? 음, 볶음밥 해 먹었어. 역시 언니. 오, 응. 나도 먹고 싶어. 언니 볶음밥. 다음에 와서 만들어줄게. 그래. 그때 그 야채 그거 목살 넣은 볶음밥? 아, 너 먹고 싶은가요? 으, 어, 좋아. 비행 <웃음> 중국 아이돌 친구냐는데? 맞아. 오, 진짜? 맞아. 허? 뭐야? 왜 나한테 얘기 안 해? 누구야? 얘기 안 했었나? 설마, 서, 설마 그 드림캐처 분? 아, 맞아. 아, 진짜? 홀랭 재밌게 놀아. 그래. 그래, 다음에 갈때 나도 소개시켜줘. 어, <웃음> 음, 알겠어. 어 언니, 화장 잘하고 언니, 그 팬들이 볶음밥 먹어서 볶음 생겼니 아, 생겨야지 이제는. 좀 운동도 하고 볶음밥 이도 먹고. <웃음> 비행! 한동님이지, 한동님. 맞아, 맞아. 어 여기 댓글 다 올라오네. 아, 어, 역시. 그 현장 구경하고 싶대. 진짜? <웃음> 음. 근데, 만나면 중국어만 하니까, 좀 신기하긴 해, 그게. <웃음> 와, 진짜. 와, 난못 끼겠다, 잉. <웃음> 근데 얘또 오래 있으니까, 음. 한국어 잘해서 같이 음. 한국어 해도 충분히 할수 있지, 다. 아, 진짜 그분도 엄청, 엄청 유창하신가? 한국말? 응. 음. 와, 언니는 진짜 6년, 신기해. 6년 되나? 6년? 7년 됐을까? <웃음> 꿀? 아 진짜? 와 근데 우리 엄마가 끔 놀라 언니 한국말 쓰는 거아 진짜? 응 어. 그.. 응? 아 내가 쓰는 거? 응 너무 잘한다고 그래? <웃음> 그 단어를 알잖아 언니가 그 신기한 그 우리도 아, 생소한 진짜? 단어들을 아 맞아 나 가끔 뭐책 보거나 뭐 웹툰 보면은 음. 그런 모르는 단어 궁금하니까 음. 찾아보고 그랬어 그래서 <웃음> 맞아요 아, 그, 어. 응. 언니 그때 그 책? 아직 다안 봤어 요즘에 아하. 안 보고 있어가지고 괜찮아 이미 잘해다 <웃음> 이제 꼭 봐야지 봄인데 그래 예 따뜻한 날씨 왜 이렇게 말을 이쁜 걸 하지? 아 그래 알았어 나도 그래서 책 <웃음> 시켰어요 저도 그래서 책 같이 시켰거든요 맞아, 같이 카페 가자 카페 그래 알았어 그래 좋아 예쁜데 가자 좋아? 그 카페 에 한번 찾아서. 좋아 좋아. 응알겠슈 언니 그러면 오빛들한테 인사해줘유. 오빗 okay. 이제 봄이니까 따뜻하고 yeah. 좀음 사람 많이 없는데 조심하게 날씨 봄 날씨 느끼고 와요. 네. <웃음> 다음에 또 올게요. 알겠어요. 사랑해 오빗 사랑해 응 알겠동 언니 또 봐. 이따가 뭐 어. 연락하고 그려. 밥 맛있는 거 먹고. 알았어. 오이. 오이. <웃음> 추언니, 아 추언니래. <웃음> 비비언니 비비언니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책을 저번에 제가 그 똑같은 책이 있었어요. 그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 더 생겨서 그거를 이제 언니한테 읽으라고 줬었는데 너무 좋은 책이라 근데 그거를 제가 줬던 거를 문장이 어려운 게 있었나봐요. 그 하나하나 한줄한줄다 검색해 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손 두께만 한그 책을. 아손 두께만 한게 아니라 거의 무슨 한 4cm, 5cm? 그만한 책을 한줄한줄다 검색해 가면서 그 뜻이 뭐고 뜻이 뭔지를 아는데도 그거에 계속 막 어떻게 써먹으면 좋은 단어인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언니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빨리 늘었나 봐요. 한국말이. 지윤은 잠자려고 책을 읽는다는 소문이 있던 누구야? 북극 핵추벅 누구야? 저도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유 선배님을 좋아하잖아요 또 그래서 그 책을 그 노래를 듣다 보면 그분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그러시는지가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유 선배님이 추천해 주신 도서를 샀어요 그게 딱 오늘 샀어요 <웃음> 카라마 조프가의 카라마 조프가의 형제들이랑 미체의 말 최선의 삶 이거를 <웃음> 시켰거든요 저도 읽어보고 좋은 그런 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아이유 선배님처럼 꼭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디오 나도 언젠가 지우를 만나서 같이 제육볶음 먹고 싶다 요리 잘해요? 이히. 과연 다 읽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언제 다 읽을 것인가? 다들 왜 그러니? 지우 유엔하니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막 팬클럽을 가입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엄청 찾아보고 노래 엄청 듣고 진짜 그래요. 막그 제가 좋아하는 게딱 있어요. 그 스타일을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옛날부터 제가 진짜 엄마가 그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될줄 알고 TV랑 게임, 핸드폰 뭐 바깥 생활을 잘... 안 했어요. 그냥 친구들과 노는 거 이런 거는 좋아했는데 엄마가 TV로 짱구 보는 거 짱구 보면 막 저보고 버릇 나빠질 거라고 짱구 절대 못 보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안 좋은 건줄 알고 동생도 짱구를 못 보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짱구도 못 보게 하고 TV도 잘안 보고 제가 뭐 컴퓨터 게임도 막몇 시간 딱 정해놔서 딱 조금만 하게 그렇게 했는데 제가 결국 구,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공부의 길을 걷지 않고, 제가. 그래서 옛날 그 제가 어렸을 때 유명하셨던 그 선배님들이나 가수분들, 뭐 영화 배우분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야 많이 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핸드폰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이런 SNS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 알게 됐거든요. 노래나 이런 걸. 그래서 아이유 선배님 거는 뭐 어렸을 때 무조건 뭐 컴퓨터 이런 거안 해도 잘 들리고 길거리 가면 들리고 이러니까 알게 됐었는데 제가 진짜 오죽하면 헤일로밖에 몰라서 헤일로만 주구장창 불렀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는 게 없어서 멀시막 옛날 팝송들 헤일로뭐멀시뭐 오버 더 레인보우인가? 네 그거랑 뭐 그런 느낌밖에 잘 몰랐어요. 어, 옛날 팝송들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웃음> 추가 그래서 어휘나 말투가 좀 남다르구나. <웃음> 좋은 건가요? 멀씨가 누구지? 멀씨는 Mercy는... 어 갑자기 까먹었네. 그게 제 헤일로랑 멀씨가, 그것밖에 몰라서 제가 그걸로, 그. 지금 들리시나요? 끊기지 않았죠? 네. 더피님의, 더피, 더피 선배님? 더피님의 멀씨였습니다. 하 <웃음> 어, 끊겼었어요? 아이고, 이거 와이파이가 갑자기 제 시도가 떴어가지고. 네, 더피님의 멀씨였습니다. 이게. 이말 밖에 안 했어요. 저는 그 끊긴 동안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끊겼어요. 지금 들려요? 응 다행이다. 들리시나요? 하고 끊겼다고요? <웃음> 지금 좋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지금 들리는 거죠? 에이. 멀씨가에서 끊겼다고요? <웃음> 무슨 말 했었지? 멀씨가? 음... 추원이 혼자 재밌게 노는 법 알려줘요 헉! 저는 진짜 재밌게 놀아요 혼자 저는 왜 이렇게 할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소독약을 시켰거든요 그 걸린 다음에 탐땡 살균 소독수 살균 소독수를 시켰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왔으니까 엄청 뿌려야 될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뿌리고 놀고 여기도 소독해야 돼 이러고 한 시간 뒤에 또한 시간 사이에 균이 생겼으니까 또 소독해야 돼뭐 이렇게 많이 많이 끊긴다고? 왜지? 지금은 김차 전화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사이에 전화한 거 없어요 혼자 노는 법 맞아 또 알려달라 했죠? 저는 노래를 일단 카피합니다 좋아하는 거 하나 해서 하루에 최대 두 개까지는 카피하는것 같아요. 카피라기보단 계속 듣고 부르죠. 저는 옛날에 자세하게 했지 요즘은 그냥 느낌대로, 들리는 대로 제가 편하게 부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재접속하시면 됩니다. 라고 PSU님이 정보를 주셨어요. 소독 멈춰요. 흡입될 수 있는 분무형 소독제는 무조건 걸으세요. 왜요? 왜, 왜, 왜, 왜, 왜, 왜, 왜요, 왜요, 왜요? 죄송합니다. 어잉? 여보세요? 죄송해요. 아빠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아, 가족을, 아까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를, 지금 들리시나요? 지금 들리시나요? 지금 들려요? 아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를 즐겨찾기에서 삭제했었는데 아빠한테 갑자기 갑자기 전화를 와가지고 아빠도 즐겨찾기에서 빼버렸습니다. 아빠한테 연락드리고 이 가족은 즐겨찾기 해놨기 때문에 이게 방해금지 모드를 해도 전화가 와버려요. 그래서 끊겼구나. 죄송해요. 어?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있던 성분이 있다고요? 이 탐, 땡 것도 그래요? 탐땡 거? 살균 99.9%인데? 이거 그럼 마시면 죽는 건가? 어떻게 괜찮아요. 이게 아빠가 아까 제가 책 사달라고 했던 게 사실 아빠인데, 아빠가 그 물어봤나봐요. 뭐, 뭐, 궁금한 것 때문에 전화가 왔었나봐요. 아, 오비들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할 필요는 없고, 괜찮아요. 그냥 안 하는 게 좋음. 에이 그래도 제가 걸렸었는데요? 오미크론에? 그게 괜찮다고요? 소독 안 해도? 괜찮다고요? 소독수 어차피 1분 내로 사라져서 상관없어요. 저는 마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잉, 마시면 안되디 언니 숙제해야 되는데 언니 목소리가 귀에 박혀서 숙제 못 하겠어요. Let's go homework. 아, 맞다. 그리고 혼자 먹는 게 저는 요즘에 향초를 무조건 켜놔요. 제가 저번에 그 광고 촬영장에서 받았던 감독님께 받았던 잠시만요. T.R.V.D.O.N. 트라비던 네, 하여튼 광고 촬영장에서 감독님한테 선물을 받았거든요, 향초를. T.R. 제가 그 향이 진짜 좋으니까 알려드릴게요. T-R-V-D-O-N T-R-V-D-O-N이라는 건데 손바닥만한 크기에 약간 머스크한 향이랑 약간 잠잘 때 진짜 숙면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켜놓으면 와이 향이 진짜 좋아요. 이게 그 랜턴까지 제가 있거든요 랜턴에 원래 향초를 다른 걸로 했었는데 그것보다 향이 너무 좋아서 트라비던이라고 부르나? 근데 저게 조금 값이 나간대요. 근데 그 값어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숙면을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한때 밤낮 바뀌었는데 저것 때문에 요즘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오죽하면 한 8시에 잘 때도 있었고 음. 누나 썸네일 사진 어디에요저 안경점입니다. 어제 안경점에서 향초 건강이 별로 안 좋은데 켜도 잠깐 냄새 잡을 때만 <웃음> 진짜? 왜 이렇게 안 좋은 게 많은 거야? 트루동이라고 읽는 거래. 트루동? 네, 저건 적어겠다 감사합니다. 이 브랜드 제가 박스를 버려서 몰랐는데 이제 알아봤습니다. 트루동.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향이. 꼭 써보세요. 트루동. 지금 종이가 없어가지고. 트루동 트루동이라고요 트루동 이렇게 트루동 자 볼펜은 있거든요 종이백에다가 트루동 맞아요? 그 청록색깔 투명한 그 약간 어두운 트루동 일론 머스크 향? 일론 머스크 향이 뭐지? 일론 머스크 사람 아닌가? 트루동의 향은 무슨 향이야? 수루동, 우동 같네 음, 25만원인데 에이, 한 컵에 14만원인데 한 컵에 14만원이네요 25만원이네요 와 이게 진짜 비싸네 맞아 375ml에 25만원짜리야 와우 죄송해요 헉, 여러분 너무 비싸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그냥 수능에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한 이름이 뭐지? 머슬라 향? 아, 원래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향. 누가 말했냐? 왜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일론 머스크 씨. 일론 머스크 향. 돈 많으신 분. 맞죠? 그라임스, 그라임즈 님. 네. 많이 댓글이 올라오네요. 오, 이 향이 좋긴 한데 어 트루동 오케이 이게 브랜드가 있긴 한 거죠? 있는데죠?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지? 전 진짜 저거 너무 좋아서 다음에도 뭐 멤버들한테 선물할 때나 이럴 때 한번 찾아봐야겠다. 일론 머스크 씨한테 트루동 오비떼 사달라 하자. 오, 진짜 제가 테슬라 그거 했는데 조금 이제 애정 있으시면 한 번만 우리 오비들 좀만 지금 여기 11,295명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25만원씩 쓰면 얼마야? 얼마야? 얼마냐? 기다려보세요 저는 계산을, 계산기를 사용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계산기가 없다! 패드라서 지금 계산기가 없네요 일론 머스크 담배 냄새? 이게 뭐예요? 에이 진짜 다들 장난 애기야 이거 해외 배송만 되나 봐아 <웃음> 진짜 어 일론 머스크님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요? 왜? 왜? 왜 사이가 안 좋지? 아는 사람이에요? 코인? 코인을 했구나 아이 사이가 안 좋구나 아이 빨리 화해하길 바랄게요 진짜 빨리 화해하길 바래요 28억? 아이 일단 돈 얘기는 어제 좀 싸웠다고 아이 어제 좀안 좋았구나 아이전 몰라요 주식 하나도 저한테, 저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전 주식 손도 안댈 테니까 전 소, 주식 손도 못 대요 지금까지 지구를 지켜츄 방송할 때 재밌었던 상황은? <웃음> 지구를 지켜츄 최근에 찍었는데, 진짜 재밌으신 분이랑 찍었거든요. 아마 제가 진짜 재밌는 걸 했는데, 진짜, 어... 포도농사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느낌을 약간 느끼러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재밌는 분이랑 촬영을 했는데 되게 착하시고 너무 인자하시고 엄청 거름 냄새가 진짜 똥냄새더라고요 좋았어요 저는 그농사짓는 향기? 뭔가 평화로워진 느낌? 음 거름이 똥이니까 맞아요 똥이죠 <웃음> 완전 여러 가지 거름이 있어요 거름도 어떤 똥이냐 음, 그런 느낌이 있죠 정감 가는 향이었어요 그똥 냄새가 그 동물이 가축들이 이제 맛있는 걸 많이 먹었나봐요 약간 피자향도 났던 것 같기도 하고 피자 먹은 똥 냄새 포도농사가 제일 재밌었구나. 포도농사를 하고 싶었죠, 제가. 포도농사를 나중에 뭐 샤인머스켓을 제가 한다든지. 왜냐면 샤인머스켓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마음껏 먹기 위해 샤인머스켓을 농사를 짓고 싶었죠, 포도농사. 밥 먹고 있어요? 미안. 소가 불량식품 먹네. 그 불량식품 중에 네모 스낵 맛있는 거 알죠? 그 그 맛있는데, 초록색. 인분일 수도 있어, 지우야. 그게 뭐야?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브이앱도 시간이 있다고 하다 보니, 10분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영어 레슨 그거 상담을 가야 되고, 그래서, 10분, 15분 정도 더 할게요. 근데 제가 이제 브이앱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물을 좀 많이 먹었다 보니 아니에요. 이따 갈게요. 자, 알아요. 인분이 사람똥인 거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앗, 이 캔들 갤러리아에 팔아 애기. 오케이, 캡처. 짜 갤러리아, 거기 파는구나. 언제 가볼까나. 저거 다 쓰면 가봐야겠다. 근데 신기한게 저 향, 향초 캔들 있잖아요 저 위에 불로 향초 키는거 저게 발향도 되게 좋고 그리고 그 향초를 오래 쓸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저거 비싼거 캔들을 제가 한번 불을 켜서 켰더니 그거, 그거 뭐야? 그 뭐야 그총 모양으로 생긴 그불 워머 워머 맞나? 아닌데 워머는 저거잖아 아닌가? 아 잠깐 헷갈려요 하여튼 그 불을 지펴서 했더니 엄청 빨리 사그라들더라고요네 그래서 캡처 소리 크다 어 죄송해요 <웃음> 제가 너무 기억하고 싶은데 까먹을까봐 화장실 참고 방송하는 프로다 당근이죠 현대백화점 압구정 롯데백화점 본점에도 바라고 하여튼 네 뭐뭐 맞대요. <웃음> 다음 생에는 남자 아이돌로 태어나고 싶어? 여자 아이돌로 태어나고 싶어? 어, 저는 남자 아이돌로도 한번 태어나보고 싶긴 해요. 저희가 워낙 빡센 춤을 많이 추다 보니까, 어, 나좀 재밌는데? 뭔가, 어, 뭐, 이달의 소녀도 할수 있지만, 약간, 진짜 막, 가복 같은 거 입고도, 진짜 짧은 머리 막 휘날리면서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막 머리 쓸고 막막 막 멋을 하고 막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여자 아이돌로 태어난 이상 앞머리를 안 넘길 거기 때문에 <웃음> 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앞머리 너무 길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한스물 여섯? 여섯쯤 되면 이달의 소년 하자고 오, 추원이 저 지금 학원 가기 전에 이름 좀 불러주세요. 시우 이름이 비슷해서 불러봤어요. This is Sparta. 죄송해요 제가 지금 좀 이제 오랜만에 브이에보드 보니까 신나서 그런 건데 이젠 좀 진정할게요. 대낮부터 이렇게 시끄러우면안 되니까. 멤버들 중에서 사투리 가장 많이 쓰는 멤버는 누가 누가 뭐라 해도 여진이죠 다들 어? 추 얘기만 듣기는.. 추 얘기 듣기만 했는데 기운이 쭉 빠진 거 보니 난 아이인가 봄목 뭐 괜찮지? 그래서 진짜 제가 지금 한 2리터 마신 것 같아요 물을 방금 개인 브이앱 처음 한다고 신나했던 지우가 생각난다. 진짜, 진짜 신나긴 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주제가 이리저리 튀는 걸 좋아하는데 이리저리 튀는 게 재밌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것도 생각할 수 있고 저것도 생각할 수 있고 저것도 했다가 이것도 생각할 수 있고 말도 막 이렇게 하면서 오비들이 계속 이렇게 재밌는 거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제가 그걸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아서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랑 하게 되면 미안하잖아요. 난 아이인데 추얘이 듣기만 하면 오히려 거기서 힘을 받던데, 유유. 높이 뛸이브팬님오케 감사합니다. 언니는 컨셉 뭐가 좋아? 저는 하이틴 컨셉 해보고 싶고 청량, 뭐 에너지틱. 예를 들면, 어그 약간 무슨 느낌이라 해야 되지? 되게 청량한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마이걸 선배님 컨셉도 좋고 막 청아 언니처럼 막아 예! 섹시! 막 파워! 막 이런 느낌도 좋고 진짜 좋아요. 아까 그리고 아이들 선배님 그 톰보이를 봤는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컨셉이 되게 강렬하고 예쁘고 섹시하고 막 파워풀하고 되게 여러 가지가 섞여있더라고요. 되게 한꺼번에 너무 잘 어울렸어요. 너무 예뻤어요. 노래가 좋던데요? 언니 랩 잘하시나요? 랩을 좋아하죠. 랩을 노력했는데 저는 그냥 잘한다고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위클리 애프터 스쿨 컨셉. 저그 노래 좋아해요. 청아 의문의 1패 에 청아 언니가 왜 의문의 1패예요? 고원니 여진이 하슬언니 내시서 지우랑 섹시 컨셉 하자 음 완전 파워 섹시겠는데 왜 지우 충분히 냉추 가능하지? 다 난리 나지 주님 사랑해요 이름이 지우예요지우님 지우. 사랑합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아 그럼요 아 제가 v 이앱치야 브이앱 자주 좀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 보이스 v 이앱이 그냥 회사 안 가도 되는지를 몰랐어요 이게 저희 연습 갈 때는 제가 한번 화장을 진짜 한 3시간 공들여서 한번 해보고 v 이앱 켜보도록 할게요 저도 브이앱, 보이는 v 이앱을 하고 싶은데 이따 가 회사 가긴 하는데 그건 이제 제가 생얼로땀 흘리러 가는 거거든요 제가 안무 개인 레슨을 시작해가지고 좋아하는 댄서 동생한테 레슨 받아요 저희 이제 요즘에 안무 짜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달의 소녀 퀸덤 안무를 같이 짜고 짜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안무 그 동생 댄서분? 댄서분이신데 동생이거든요 근데 너무 너무 춤을 너무 너무 너무너무 잘 추시고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이 해가지고 제가 안무 레슨 받고 싶다고 번호 땄어요 이제 곧 나갈 시간이 오네 맞아요 곧 준비해야 되는데 음. 방광을 지켜쭈? 혼날래! 퀸덤 보름 남았어. 빨리 보고 싶어. 진짜 빨리 보여주고 싶다. <웃음> 목적이 안무가 아닐 듯. 왜요? 그 친구가 제인이라는 댄스인데 엄청 진짜 춤잘 춰요. 공공? 공공이에요. 공공. 점매 추? 점매 추? 같이 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아니에요. 저가 진짜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춤을 배우고 싶어도 제 주변에 마땅히 춤을 막 이렇게 꾸준히 해주실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원했는데, 레슨을 너무 원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웃음> 니진이가 그린 추 그림 진짜 좋아요. 아 희진이 진짜 그림 너무 잘하죠. 희진이랑 그 그림 그리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진이가 그림 그리는데 다니잖아요. 거기 진짜 가보고 싶어요. 같이. 다 같이 가서 그림 대결. 몸부터 지켜켰 음. 옷들에서 한번 가보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칸에 채워진 걸 색칠하는 거였고 전 자유롭게 그려보고 싶어요 <웃음> 지우야 방금 왔는데 3시간만 더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밖에 나가게 되면 택시기사 아저씨랑도 브이앱 해야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웃음> 제가 요즘 그 괜찮으시겠어요 하는 그 유튜브를 보다가 아 무슨 유튜브였지그저 그분 좋아요 너무너무 너무 찾아보고 있어요 너무 팬돼가지고요 잠시만요 괜찮으시겠어요? 권혁수 선배님 유튜브에 조연, 주연 형, 주연 형님 <웃음> 괜찮으시겠어요? <웃음> 너무 재밌어요. 멤버들 다 주연 형님을 너무 좋아해요. 웃겨가지고 권혁수 선배님 유튜브도 계속 보다가 어쩌다 보게 됐는데 그러다가 SNL까지 제가 파고들었어요. 너무 좋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질문? 지적? 아,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딴지? 뭐, <웃음> 이것도 너무 웃겨 진짜 너무 웃겨 주현영 기자님. 주현영 씨, 연기 너무 잘하지? 성대모사 짱.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하, <웃음> 아, 진짜. 너무 귀여우시네. <웃음> 음..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 댓글 봤는데 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웃음> 어, 뭐, 진짜? 뭐 딴지? 뭐.. 하여튼 <웃음> <좀> 감사합니다 뭐터키즈 <웃음> 나갈 생각 없나요? 맞아요 용진삼촌 저에게 뽀시래기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던 우리 용진삼촌께서 저희 퀸덤의 퀸 매니저가 되셨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 촬영장에서 손을 흔들어서 인사해주셔서 너무 뭔가 뿌듯했어요. 추언니 오래 달리기 잘하는 법 알려주세요. 제가 최근에도 달렸거든요. 제가 한이 언니랑 얼마 전인가? 한한 달? 두달 전에 사주를 보러 갔다가 같이 막 이렇게 만난 김에 뒤부터 얘기해야 되지? 이게 좀 긴데요. 저번에 청아 언니랑 한이 언니랑 이렇게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사주 얘기가 나왔어요. 막 무슨 타로? 사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보고 싶다, 너무 용한 집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시간 맞춰서 청아 언니는 갔던 데여가지고 한이 언니랑 저랑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 집이 예약이 안 돼서 다른 데를 갔어요. 또 유명한 데를 두 번째, 세컨드 그 사주집에 갔는데, 거기서 막 얘기를 하고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달리기를 하면서 제가 건강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야 돼서, 한이 언니랑 달리기 약속을 잡았는데, 언니가 너무 바쁘고, 저도 최근에 또 이렇게 걸려가지고, 코로나에. 혼자 이제 자가격리 끝나자마자 달렸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추울 때 갔었는데 그때는좀 추웠어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웠는데 한 3, 4일 전에 달렸나? 5일 전에 달렸다. 한 5일, 6일 정도 됐는데 그때 달렸을 때 엄청 그 석촌 호수를 띄었어요. 근데 와, 이게 좋더라고요, 또. 그래서 자주 달릴 거예요. 네, 계속 만나고 연락도 하고 있어요. 서로 응원하고 좋은 일, 뭐 화나는 일, 뭐 재밌는 일, 슬픈 일다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무비도 달리더니 또 달려. 맞아요. 저희는 어딜 가나 달립니다. 언니도 달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 언니도 진짜 자주 달려서 언니는 봄에 가면 예쁘죠. 석춘호수. 피아노 차야겠다. 맞아요. 거기 피아노 있더라고요.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또 올게요. 건강 다들 잘 챙기시고 또 봐요. 금방 또 올게요. 소이 들려줘서 고마웠어 아니야 여기 와줘서 고마워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요 오늘도 다들 진짜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몸 조심하고 아침 챙겨 먹기 힘들면 누룽지로라도 그건 끓인 물만 있으면 금방 먹으니까 김 싸서 먹고 그리고 요거트도 자주 챙겨 먹고 유산균 안 먹는 사람들은 그냥 따뜻한 차를 먹고 이렇게 합시다 다들 안녕 안녕 가기 전에 계좌 불러주고 가 <웃음> 안녕 뿅나 이제 드디어 화장실 간다 <웃음> 안녕 뿅뿅아 제가 제가 가기 전에 음.. 질문 하나 드려도 <웃음> 되겠습니까? 제가 어 퀸덤 전에 브이앱 때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지 <웃음> 뭐 제가 지금 뭐, 뭐 의견 제시 뭐 이런 거뭐 받으러 왔는데요 <웃음> 뭐 그냥 그쪽 생각 있으시면 알려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음, 뭐 질똥? 아 질똥 아니고요 뭐 딴지 뭐 거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웃음> 누구나 똥 싸고요 정, 정말 시원하게 한번 볼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가기 전에 어떤 컨셉으로 브이앱 했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거, 뭐 팹에서 뭐감사드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웃음> 하여튼 저는 이제 그냥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